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다 보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게 입주 물량과 아파트 분양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힘들기 때문에 사실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량은 약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할인 이벤트 공동구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양 할인 사실 조금 더 일찍 찾아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같이 맞물리면서 반 대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행사 아파트 입장에서 사실 일찍 분양을 하고 빠지기를 생각하는 분양 회사도 있고요 여행자 측에서도 어느정도 음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에서는 빨리 손을 터는 것이 또 현명하다. 뭐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내가 AI를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. 생각외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좋으면 좋다고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고요. 공동구매 이벤트까지도 지금 대놓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할인 분양에 이로 나오는 매물들이 생각외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. 또한 이런 유튜브나 신문을 안 보고 그냥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엄청나게 얘기를 좀 하셔서 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인지를 좀 해야 일반인들도 급하지 않으면 아파트 구입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나 이벤트 이해가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기존에 몇년 동안 아파트 거래량과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견뎌 보겠다 하는 분들 회사도 있으실 것 같지만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런 식의 어떤 뉴스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. 끝까지 견디는 건설사와 시행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뉴스를 한번 들어 보시고요.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정말 더욱더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더욱더 더 좋은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하고 물론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은 작년 여름부터 저한테 뭐 전화 오신 분들은 사실 팔수 있으면 팔으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고요. 그거는 뭐 제가 독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주 물량과 실제 물량의 장사가 없다 하는 옛날 어떤 교훈 속에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는 아파트 거래가 어느정도 되었는 것들은 물론 명 하게 투자를 하려는 분들과 코로나 19 때문에 돈이 다른 곳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과 부 동산 아파트에 몰려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물론 투기 세력이 다시 내려오고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, 벌써 머릿속에서 한번 미분양이라 하는 걸 인지를 했는 분들은 쉽게 쉽게 덤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대구는 다른 지방과 틀리게 입주와 물량 자체가,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린다고 해도 수송거일 것이지만, 그래도 분위기라 하는 건 무시를 못하겠죠.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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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어 분양가가 7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0%인 7천만원이 계약금이지만 1 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를 적용할 경우 우선 1 천만원을 내고 2차로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.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에서는 울산 삼호 비스타동원과 경북 포항시 더트루의 포항 등이 계약금 중 천만원만 우선 내도록 하는 계약금 정액제를 적용했다. 이와 같은 분양 마케팅은 시장이 침체기를 겪던 시기에 종종 등장했다. 대표적인 사례가 살아본 뒤 가격을 지불하는 애프터리빙제 압도들린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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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수성구 범어삼동의 레미안 수성아파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467세대의 경우 2008년 6월 사용승인이 떨어졌지만 미분양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. <목소리> 결국 2011년까지 대형평수 아파트는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사 측은 153, 158, 163아파트를 초기분양가격과 비교해 약 27%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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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5년 분양 당시 지역 최고가 평당 1,200만원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던 범어동 두산이부더 제니스 단지 1,494세대도 도기종 계약 해지분을 할인 판매 5에서 15% 하기도 했다. 할인 분양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.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이들은 제 값을 내지 않으려 했고 건설사는 계약대로 다 받아내겠다고 버티면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.